안녕하세요 도치라이프의 도치입니다 오늘은 하암포 야영장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국립공원에서 운영중인 곳이고요 예약방법과 위치는 따로 자막으로 넣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곳에 도착을 하면은 출입구 예 관리사무소가 있고요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전기차 충전소도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따로 주차장이 마련되어 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들어오시면은 우측으로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은 꽤 깨끗한 편이에요 그리고 오른쪽에 농구대와 족구를 할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요 그러면 들어가서 A 사이트부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이 A1번 사이트고요 옆에 차를 모든 사이트에 옆에 차를 대고 차 옆에 파쇄석에 텐트를 치게 돼 있습니다. A사이트는 이런 식으로 쭉 가면서 A1234번으로 쭉돼 있고 맞은편에 B 사이트가 있어요 B 사이트도 B1234 A 사이트하고 B 사이트하고 마주 보게 되어 있고요 중간에 도로는 어 2차선 도로 정도 크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분전반은두개 사이트가 하나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A사이트는 총 12개로 되어 있고요. 맞은편 B사이트는 총 19개입니다. 아2 0개네요 B사이트는 20개로 되어 있고요. 한쪽면이 A 사이트면 은 B 사이트는 등으로 마주 보고 양옆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A 사이트 마지막에는 국립공원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길로 쭉 들어가면 B사이트와 C사이트가 나오는데 이쪽도 B사이트하고 C사이트하고 마주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B사이트 투입에 취사장이 있고요. 현재 이쪽 취사장은 3월 31일까지 폐쇄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샤워장이 있구요. 샤워장도 3월 31일까지 폐쇄상태입니다. 그 여기에 취사장이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사장은 꽤 넓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B 사이트를 나오면 D 사이트를 이어집니다. 입구에서 들어오면 바로 D1번부터 쭉 연결이 돼서 다 D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맞은편에 C 사이트 두 개가 있고요. 지금 보이는 B사이트하고 C사이트 세개가 서로 마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좌측은 C사이트고 우측은 D사이트입니다 여기 뒷사이트 D18번 사이트 마지막에도 화장실이 있는데 여기도 3월 31일까지 폐쇄돼 있습니다. 그리고 뒷사이트 마지막에 화장실 앞에 따로 흡연구역도 흡연 있어요. 사이트 크기는 모두 동일한 것 같고요. 대략 터널형 큰 텐트 정도 하나는 들어갈 것 같고 한4인용돔 텐트와 타프 설치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토 캠핑장 외에 카라반 트레일러 전용 구역이 따로 있고요 그곳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A사이트 중간에 통로가 있어가지고 A사이트 중간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곳이 이 구역, 캠핑카를 설치할 수 있는 구역입니다. 캠핑카 설치 구역도 오토캠핑이랑 거의 마찬가지로 중앙에 차를 댈수 있고, 그리고 작은 텐트도 하나 설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옆쪽으로. 그리고 특이하게 어 수도꼭지가 하나씩 사이트마다 다 있습니다 지금도 캠핑장하고 이 트레일러 구역은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F구역 F구역도 동일하게 트레일러를 하나씩 댈수 있고 캠핑카라든가 그리고 마찬가지로 사이트마다 수도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G사이트인데 앞에다 차를 대고 우선 뒤에다가 텐트를 칠수 있게 돼있습니다. G사이트는 총 6개고요. 지금은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쪽 E, F, G 구역은 옆에 화장실하고 샤워장이 따로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이게 샤워장이고 현재는 이것도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옆에 세면장이랑 취사장이 있습니다 이것도 3월 31일까지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가 이곳 캠핑장의 모습이고요 특별히 무슨 뷰를 본다거나 그런 거는 그런 걸로 오신다 그러면은 어제 생각에는 별로 볼게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사이트 하나 간격을 두고 예약을 받고 있는데 어, 코로나가 끝나게 되면 은 너무 따닥따닥 붙어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G사이트 같은 경우는 근데 A, B, C, D 사이트는 중간에 차로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도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만 여기까지 도치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